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여정구입니다 11월 9세대 콘솔 출시를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의 긴장감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 쇼킹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9월 21일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75억 달러 한화 약 8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합병 한 것이죠 이 제니맥스 미디어라는 이름 자체는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제니맥스 사나에 있는 스튜디오들을 언급하면 아마 깜짝 놀라실겁니다 가장 유명한 스튜디오가 엘더스크롤 시리즈와 폴아웃 시리즈를 제작하고 스타필드를 제작중인 베데스다 게임 스튜디오 엘더스크롤 온라인을 서비스중인 제니맥스 온라인 스튜디오 둠케이크 울펜슈타인 레이지 시리즈를 제작한 이드 소프트웨어 디스아너드 시리즈와 프레이 그리고 현재 베데스다와 같이 데스루프를 개발중인 아케인 스튜디오 공포게임 더 이블 위딘 시리즈를 제작한 탱고게임웍스울펜슈탄 시리즈의 메인 개발사인 머신게임즈 등 게임에 조금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한번쯤은 들어봤을 굵직한 라인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이런 거대한 회사를 부분도 아니고 통째로 먹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제니맥스는 개발사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자회사들의 게임을 위한 유통사들까지 존재하던 터라 이번 인수합병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두 회사는 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었다 엑스박스 게임패스 초기에 베데스다는 많은 게임들을 제공해주어 고객들이 모이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콘솔과 pc의 서비스를 진행중인 엑스박스 게임패스에 베데스다의 상징적인 게임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흥분하게 하는 건 베데스다가 개발중인 게임 스타필드를 비롯한 여러 게임들의 콘솔과 pc에 대한 로드맵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m s 의 제니맥스의 인수는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의 직면한 콘솔 경쟁을 살펴보죠 현재 플레이스테이션과 경쟁을 코앞으로 둔 엑스박스 이번 엑스박스 시리즈 x는 확실히 플레이스테이션5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 엑스박스 게임패스와 클라우드 게이밍을 이용해 엄청난 무기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엑스박스가 채우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게임입니다 언차티드4 마블 스파이더맨 가도브워 호라이즌 제로던 라스트 오브 어스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고스브 스시마 블러드본 플레이스테이션4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든든해지는 수많은 독점작과 기간 독점작들을 탄생시켰으며 전세대 전쟁에서 엑스박스를 압도하고 대승을 거두게 만든 핵심적인 게임들이 다수 실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엑스박스1은 성공한 게임이라고 해봐야 끼케야 헤일로 기어스 오버워가 전부이며 나머지 독점작들은 거의 전멸 수준에 가까웠기때문에 엄청난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겐 팔릴만한 게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런저런 성능과 신기술로 치장했지만 결국 그곳에서 즐겨야할 게임이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베데스다 라는 엄청난 무기를 획득함으로써 이번 세대의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임을 탄탄하게 메운 셈입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의 라인업에 베데스다 의 수많은 게임들을 올릴 수 있으며 우주를 배경으로 제작중인 스타필드와 현재 개발중인 게임중 가장 큰 파급력을 불러올 게임 1순위라 볼수 있는 엘더스크롤 6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게임들까지 섭렵한 것이죠 가장 재미있는 키포인트는 이번 세대의 두 콘솔이 보고 있는 지향점이 서로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엑스박스는 전세대 핵심이었던 독점작에서 방향을 틀어 클라우드와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몰두하여 아예 게이머들의 풀을 엄청나게 늘릴 전략으로 가고 있으며 플레이스테이션은 똑같이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퍼스트 파티들에게 더 많은 자본력을 쏟아부어 퀄리티 높은 게임들을 뽑아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X의 비교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테니 대충 이쯤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런데 엑스박스가 베데스다라는 무기를 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엑스박스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초강수가 있으니 역설적이게도 독점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요건때문에 독점 이라고 한들 pc와 엑스박스로 출시하는게 전부이겠지만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량으로 앞으로 출시될 베데스다의 게임들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하지 않는다면 소니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닐겁니다 게다가 현재 베데스다에서 제작중인 데스루프나 고스트와이어 도쿄는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계속 공개했던 만큼 현재 베데스다와 소니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관계인데 음 이렇게 협력사가 라이벌이랑 인수합병이 된다면 아마 소니 입장에서는 베데스다가 트로이 몽마로 보일 만큼 상당히 당황스럽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겠죠 인수합병에 대한 기사가 난 이후 블룸버그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부분 부사장인 필 스펜서가 진행한 인터뷰를 살펴보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필 스펜서는 현재 베데스다가 소니와 협력 중인 건 알고 있고 그들이 협력하는 기간은 존중을 할 것이지만 그 뒤에 출시할 게임들이 PC와 엑스박스 외의 플랫폼에 추가가 될지는 그때그때 그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말이죠.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돌려 말했지만 어지간하게 반발이 심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PC나 엑박 독점으로 출시하겠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베데스다이 게임들이 뭐 한두 푼 하는 비급 게임도 아니고 2010년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명작 스카이림은 물론 상당한 네임드 게임들의 후속작을 쥐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금전적인 지원을 통한 게임 퀄리티의 향상도 무시할수 없는데요 베데스다의 대표인 토드 하워드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한 각종 기술지원으로 그래픽 cpu 데이터관리 같은 기본적인 성능들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오블리비언 이후 처음으로 엔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스타필드와 엘더스크롤6 제작에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하였죠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이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데스다의 게임엔진은 2006년작 오블리비언에서 사용했던 게임 브리오를 마개조를 통해 제작한 엔진인 만큼 노후가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엔진입니다 베데스다의 게임들이 게임성은 괜찮지만 그래픽 품질이나 버그, 최적화 등등의 애매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지적 받곤 하죠 심지어 얘는 이걸로 엘더 크스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독한 애들의 입에서 엔진 정비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베데스다 팬들에게는 확실한 희소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 독하다 독해 그래도 엔진을 안 바꾸고 또 개량하네 결국 이 베데스다의 인수와 필 스펜서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세대도 역시 독점 전쟁이 끊이질 않겠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엘더 스크롤 6와 스타필드는 출시 당일날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금으로선 소니도 이에 맞대응할 큰 무기가 하나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이번 9세대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시리즈X의 경쟁은 그 어떤 세대의 게임기보다 더 치열하고 재미있어지는데요 출시를 앞두고 하나 둘씩 묵직한 무기를 꺼내들고 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과연 이번 엑스박스의 베데스다 인수는 앞으로 다가올 게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음 한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면 이번 인수로 인해 적어도 엘더스크롤 6의 출시일이 몇 달은 빨라지겠다는 것 정도가 있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